제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음. 많은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그리고늘인 뭐 얘기 부서리나 시비다툼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제일 조심해야 될거 말조심 말을꼭 조심하시라 그래요 7십세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장에 통장에... 하나도 없고 <웃음> 나갈 돈도 <건> 없는... 너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치 아마이거 터치입니다. <웃음> 아 오늘 옆에 모신 분 이제 가신내림 받으신 응. 누구 천궁신녀예요. 아 네. 천사신녀요? 예 천궁예요. 아 천사라죠. 네. 천사네 천궁신녀 아,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응, 네반갑습니아 근데 엄청 젊으세요, 형님. 네. 응. 어린 나이 받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숨을 가셨습니다. 음. 음. 이타 많이... 음... 누구나요? 네. <웃음> 누구나는 누요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웃음> 오... <웃음> 아, 우리 여기는 야,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우리 선생님이 제 이렇게 아, 인터뷰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제가 또 인천까지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 2021년. 네. 그런건 뭐예요? 딱 하면은 궁금한 것이, 아, 올해 내 운세는 어졌구나. 자, 그런 거, 올해는 로또를맞아고 네. 람보르기니를 탔구나. 뭐 그런 게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항된 꿈. 포항, 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선생님한테 올해 2021년, 이렇게. 운세를 한번 물어보려고. 네네. 음, 2021년 네. 신축년 어그 시간 무엇이냐 한보이 어, 아, 나이별 그리고 어, 그리고 올해가 또 서띠잖아요. 서띠 네. 음메음메그 어? 혹시 그 뭐냐 서띠의 오재요? 아니요. 왜요 왜요? 웃겨가지고요. 웃겨요? 어. 그러면그좀그 그 나이별로 하면 25 네. 37 네. 그리고 49 그러고 6 1한 개. 그6고 개. 70 예. 왔다, <웃음> 좋구만. 음, 네. 어 왔다. 눈치 좋구만이 어. 런 이분들 네. 예, 다 이제 이잖아요 예. 네. 네. 저도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맞다. 맞다 25시. 네, 네. 25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진 연인들이라든지 찢어진 연인들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재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 뭐 그리고 기인가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아, 예. 저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서 아, 예. 그리고 이제 커플이 새로 만나잖아요. 새로 만나면 음. 이제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만족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정으로 서는 좋아요. 2 5살이 음.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솔직히 갈피를 잘못 잡는다 그래요 아, 숨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잦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합을 하고 조율을 한다 그래요 어찌보면 다시 붙여진다 그래요 응. 사이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25살은 요새 어린나이도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서른일곱 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간에 조금 흔들리거나 주춤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대화를 많이 필요로 해야 된다 좀 주춤하고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협력자라든지 귀인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위기라든가 문턱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를 주셔요 그리고 문서원도 가지고 있고 37살이 그리고 뭐, 뭐, 뭐, 뭐, 문서원도 가지고 문서울. 내가 뭐 사업을 열어서 아, 내가 네, 네, 네, 내 이름으로 은성원도 네, 음, 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별수라든지 싸움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래요. 진짜 완전히 싸워서 달라지든지 완전히 도와지든지 완전히 붙이, 어, 붙여지든지 뭐 아니면 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49살 같은 경우에는 사랑 간에 잘 지낸다거나 하지만 구설이나 시비다툼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제일 조심해야 될거 말조심. Yep. 말을 꼭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버는 만큼은 이제 내가 또 나가거나 쓰는 시기라 그래요. 좀 많이 나갈 거다 그러고 욕심은 부리시지 말래요. 그 대신. 욕심을 부릴수록 내가 나가는 게더 많다 그래요. 내가 얻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것만 빼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신대요. 그리고 61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간의 안정을 찾는다던가 누가 됐던지간에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부부 간에는 이제 다툼은 있는데 이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7 0 세. 7 0세 이분들 제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건강에 조금 못 신어 본다 그래요. 조금 조심하시라고 그러고 애정운으로서는 이제 소띠들 분들 중에서 애정운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대신 간에 금전적으로는 나갈 일이 많으니까 나갈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돈거래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7 0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 뭐소리야 나갈 땅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안전, 어찌 보면 이건 통계적인 거잖아요 예. 사람 간에 하나하나 다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음. 통계적인 거라서 그냥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아 음. 예. <웃음> 그러면 내가 여보를 안 물어봤어 네. 생각해보 그 혹시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을 모시고 네. 어, 주로 하시는 게 점사를 혹시... 보시는 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제 네. 제 몸주는 할머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주장은 장군님이에요. 아아.. 네. 장군님. 응. 음. 그러면.. 작두도 타고. 음작두는 아직 애동이라서 타지 못했는데 네. 작두는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러니까 주장이 네. 장군이니까 네. 네. 충분히 탈수 있죠. 따봉! 뭘요다 <웃음> 봤어요? 아직 아직은?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 신당을 차린 지도 3개월 도안 됐어요. 아아.. 네. 그래요? 네. 손님이 엄청 많아주셨어요. 신난 차리고 어요 여기요? 음. 혹시 남자, 여자들 중에? 비율이요? 네. 여자분이 더많으셔요 아...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예? 소식을 듣고. 그건 아니고. 아... 에이... <웃음> 여기가 오면 좀 근화가 쪽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겠네요. 엄청 많이 와요. 이제 음... 주로 퍼플들. 아니면 음. 이제 헤어지신지 얼마 안된 분들 음. 재회 원한다 언제 올수 있냐 언제 연락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음.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제 막갓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또 이게 뭐 이거 이거 어, 어 빨이 세다 어, 신빨이 세다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오늘은 그, 지금 시간은 여기에서 살짝 마무리하고 천사? 천궁네 음... 화나게 <웃음> <환하게>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천궁 신녀님한테 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 예약 자꾸 바쁘지도 않게 예약을 해야 돼 필수 어, 예약 띠띠 어플 있어요? 어플이요? 어떤 어플이요? 아니 <웃음> <웃음> 이쪽 전화, 장난 전화하면 큰일 나요 절대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전화하면 벌받아요 예그 예, 예. 법적으로도 그 철컹철컹 두부 먹고 싶으면 음. 정말 대견합니다 저, 장난 전화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음, 시간에는 다른 질문으로 또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 빠이, 같이. 예. <웃음>